줄게 목만 맺다 미안해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늘은 메이튼 에서 제품을 제공해 주셔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물품이 우드 테이블 우드 체어 파라솔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날이 따뜻해져 가지고 피크닉의 계절이잖아요 구독자 님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물드릴 제품 한 개씩만 제공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흔쾌히 가능하다고 하셔서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<웃음> 아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. 오랜만에 캠핑을 와서 지금 밖에 텐트가 날라다니고 난리 났네. 이쪽은 지금 풍속이 평균 한 4호? 돌풍이 한 8에서 10일 정도 된다 해가지고 왔는데 한 3시 넘어가고 나서는 좀더 잦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3시 넘었는데 무슨 말 하고 있었지? 아 이벤트 이벤트 어,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 중요한 거는 제 채널은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. 옆 사이트에 아직 퇴실을 하고 계셔가지고 퇴실하시면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좀 부끄러워서 좀 기다렸다가 할게요. 어, 마무리하실 때까지 저는 강의랑 산책을 좀더 하고 올게요. 기다려보세요. 강아지 기다리세요. 산책 가요. 안 n 이 이게 설치하려면 그냥 이거 픽기만 하면 바로 설치. 아, 아, 야, 아이 편하자, 아이 편하자, 아이 좋다. 두 부위가 있고, 한쪽을 열면 테이블 다리, 한쪽을 열면 테이블 상판이 있습니다. 자. 하면 설치가 끝이에요 강아 면 거기 들어가서 그래? 그리고 이거는 감성 피크닉의 끝판왕 짠. 너무 강아지 거기서 뭐 안가? 타라솔 감성의 끝은 위에를 좀 꺾어줘야 되거든요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<웃음> 귀여워 해가 저쪽에 떠있어가지고 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어? 이 잔디 어떻게? 뽀뽀,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먹어라. 아 발언대 머리가. 그라운드 시트 먼저 깔고. 원터치 텐트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면... 강아지기 <웃음> <나 가마찌기. 웃음> 우리 가랑 귀여운 것 봐. <웃음> 야 오빠 날 봐. 열줄 알고 제가 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열개 가지고 왔어요. 부끄럽네 우와 멋있어 나가 앉아 야너 때문에 이거 다 잔디 다 들어왔잖아 아닌가 강이 때문이 아닌가 바람 때문인가 귀여 텐트 날라가는 거 아니야? 응? 강이 텐트 날라가는 거 아니야? 강이도 날라가는 거 아니야? 오늘 저녁은 그 조개 말고 그 키조개 키.. 아닌데? 가리비 반반한 캠핑 보고 저도 한번 사봤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가리비랑 쪽갈비 왜 이렇게 신이 나버렸어? 왜 이렇게 신이 났니? 어째서 우리 강아지가 신이 나버렸어? 응 우리 강아지 어째서 신이 나버렸어? 좀 비켜주지 않을래? 주시겠어요? 비켜주실래요? 일로 와보세요 아니 잠깐 일로 와봐 잠깐 비켜봐봐 좀 까랗고 우리 강아지 대왔어대왔어대왔어 아..좋다 아. 여러분 이제 세팅은 다 끝났고요 또 바로... 이쪽은 약간 밝은 우드톤인데 여기 아래쪽 보시면 어, 죄송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쪽은 밝은 우드톤인데 여기 아래쪽은 또 약간 어두운 색깔이어가지고 다크 우드 테이블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네, 앉으면 진짜 넉넉하고빨 어, 죄송해요 앉으면 진짜 넉넉하고요 내아중 네, 120kg? 아무튼 편합니다 굉장히 뒤쪽에 보시면 어, 제... 어 죄송해요 입술 색깔이 없는데 바를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. 아, 주무세요. 오, 저번에 열비물을 창작에 구워가지고 다 태워먹어서 오늘 한번더 가지고 왔어요 이거랑 키조개랑 쪽갈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닦으려고 술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텐트에 가만히 있어요 <웃음> 안 나와 이 k g 를 샀는데 겁, 겁나 많아요 <웃음> 닦아도 닦아도 생겨지도 않아 속세 네. 네. 네. 오씨 타네. 뜨거 뜨거. 와 미쳤다. 맛있어요. 오늘은 성공한 것 같아요. <웃음> 음 미쳤네. 음 맛있어. 껍질이 아, 과자같이 빠삭빠삭해. 약간 피자 맛도 나고 너무 맛있어 알이 엄청 커요 가리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한 사이트 계신 분들한테 가져다 주고 오려고요 드시겠죠? 안 드신다면 어떡하지? 한번 다녀와 볼게요. 피단가리비는좀 잘 잤어? 어? 오미 귀여워라 오미 귀여워라 껌 먹을까? 물 먼저 먹어 물 어? 황이 여기 강아지 잘했네 나갈까? 나 가자 턱 어딨어? 방껌 먹게 나와. 예전에 한번 저기 함양 숲속의 캠핑장인가 거기 갔을 때 먹었던 쪽갈비거든요 근데 맛있어서 또 사왔어요. 9시 반인데, 강이 약 먹을 시간이어가지고, 약 먼저 주고, 등갈비, 와, 다 타버렸네. 저까지 등갈비 먹을게요. 이거는 강이 바구니에요. 강아, 약 먹자. 약 먹자. 잘 잤어? 했어. 맛있어? 잘 먹네 우리 강아지 잘 먹네? 이제 아까 아놨던 이거 등 쪽갈비 넣어볼게요 한 10분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릴선을 이용해서 전기장판이랑 플로콘이도 고잘게 되고 맛있어 뭐야 안 익었네 그 oh. 울렸죠? 울려가자. 안고 싶었어. 어, 맛있어. 불났어 강아지가 강이 쳐다보고 있어 for me easy tiger easy let your hair down come closer